지금 시간은 아침 7시 10분입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신박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퀵커스, 코팡플렉스에는 잘렸고요. 카카오 데리 그리고 잠실에서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안양에서 전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로서도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일을 찾아서 하고 싶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막상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며 제가 찾을 수 있는 일이 극히 없습니다 뭘 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알아냈어요 알아낸 게 아니라 왔죠 그건 바로 뮤직코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를 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재밌는 플랫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앞으로 저도 제가 구매한 음악의 저작권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 수익이 또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과 전송 횟수가 늘어나야만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출근하는 길에 제가 구매한 노래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귀에다 꽂고 들을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해는 떴습니다. 제가 듣던 제가 좋아하던 음악의 저작권을 샀습니다. 아 물론 아무 이득이 없는데 제가 제도 주고 저작권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뮤직코인을 통해서 저작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옥션을 통해서 낙찰 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저 간의 거래를 통해서 저작권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유저간의 거래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매드클라운 노래도 있고 모모랜드의 뿜뿜 아, 밤은 이게 1 1 7 0 0 0원이구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노래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노래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해요 뭐 확실히 비싸다는 이유는 이유가 다 있겠죠 비싼 거에 뭐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6 4 0 0 0원 제가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송 엄청납니다 72.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또 가수 아이유 노래 한주 구매하보도록 할게요 비싸긴 한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요건 뜹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옥션 당시의 화면이에요 시작가 2만원으로 시작을 해갖고 최저 4만원대로 낙찰 후에 현재는 유저 간의 거래를 통해서 6만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12만원까지 옥션 낙찰되었으니까 판매 차익이 굉장히 쏠쏠 절는걸알수 있어요. 옥션 시작가 대비 최근 1년 내 저작권료 수익률은 12.1%고요. 저처럼 유저간 거래로 구매했을 경우 수익률은 3%대입니다. 알았으면 진작에 옥션으로 구매했겠죠. 다음엔 옥션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마다 옥션 진행 후 6개월간 연 8%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뮤직코인의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저작권을 살수 있는 구조의 개념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큰 장점이 제가 뮤직코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작권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Do q e m a r r i a h e Será que t r e a t s Rock the white Nikes My homie o t a f l e s h and got him for the right price Growing up I just wanted to be like Mike So it's only j o r d a n s I sported When I couldn't afford em. him Had my pops gave me Iverses c r o s s you on the court like I was him Jumping out the gym, only 5 foot 10 Nowadays, hot tops and sobras Step on my s h o e s bro I g o t to short you Stepping in my bro's way, got the jokes, bro Clean them with a toothbrush, t h e n that's too much I know what I'm feeling They get s o m e n c u s t o m a r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교동 전집 옷을 입고 석촌 에대 출근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안에는 유니폼을 물론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니폼 챙겨는 왔는데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 가지고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왔기 때문에 시간 맞춰 도착을 했죠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지금 시각밤 12시 40분입니다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집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약간 잠겼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분들 그리고 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제가 구매한 음악만 주구장창 들으면서 뛰어당기다가 지금 이 늦은 12시 40분 곧 있으면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뮤직코인이라는 플랫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음악 저작권 시장이 더 넓어진다면 개인으로서는 저의 저작권 수익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보고 창작자가 존중을 받고 투자자 또한 만족하는 이 뮤직코인 사이트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김사장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And my whole crew savage I Thought we would fall off, peep the new ballads Two scatters got a collection of classics Baby m o m a n t e e r said I got some bad habits